오늘 알아볼 내용은 아냐의 돌을 채집하는 방법이에요. 아냐의 돌은 소형 용광물을 이용하여 주괴로 만들 수 있으며, 아냐의 돌 주괴는 타오르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재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경매장에서 개당 15골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아냐의 돌 무더기를 찾을 수 있는 지역은 시면의 입구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나차시가르던 전의 입구가 위치해 있는. 사라진 뱀의 폐어이며 해당 지역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라진 뱀의 폐어는 동그란 모양의 지형으로 원형의 테두리 부근에서 아냐의 돌무더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냐의 돌무더기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채광 숙련도가 5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번 채집에는 비숙련 기준으로 50의 노동력을 소모해요. 그리고 아냐의 돌무더기를 채광하면 암석과 아냐의 돌을 한개에서두개 정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비 노동력에 비해서 습득하는 아냐의 돌이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채광이 대가 숙련도라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냐의 돌을 채광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라진 뱀의 폐어에는 숨겨진 지역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빛나는 아냐의 돌무더기를 채광하여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비닐 장소가 있어요. 사라진 뱀의 폐어에서 맵을 열어보면 2시 방향과 7시 방향의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보면 벽에 상호작용을 할수 있어요. 벽 근처로 이동해보면 노동력 3을 소비하여 채광을 할수 있으며 암석을 습득할 수 있고 단순히 암석이 나오는 곳인가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곡뱅이질을 하다보면 길이 생겨요. 해당 벽은 3번의 변화가 나타나고 사라지며 노동력을 2천정도 소비한 것 같아요. 숨겨진 지역에는 빛나는 아냐의 돌무더기를 비롯해서 은광맥, 금광맥, 구리광맥 등이 있으며, 해당 광맥은 돌무더기를 캐서 나오는 빛나는 광맥의 형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광물의 광맥인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해당 광맥을 채집하면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랜덤한 수량의 광물과 철광석이 함께 나오며, 빛나는 아냐의 돌무더기는 4개 정도가 나와요. 안야의 돌이 경매장 시세로 개당 2골드 정도의 판매가 되기 때문에 솔솔한 수입이 될수 있을 것 같지만 수요가 적은 편이라서 지속적인 수입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입구가 일정시간마다 막히기 때문에 다시 뚫어줘야 한다는 것이며 바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노동력까지 생각한다면 매력적이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나 우편부엉이를 소지하고 있는 부케를 해당 지역에 넣어두고 채광만 한다면 입구가 막히더라도 큰 상관이 없게 되며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지 않는 장소라서 독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을 수도 있을 듯 싶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